아, 디노 되게, 되게 많아요. 네. 네. 이렇게가 이렇게 가자 이제 어디 아, 뭔 노트만? 요 노트만? 뭔 노트만? 뭔 노트만? 뭔 노트만? 만든잼이만요노이만뭔 노트만? 뭔 노트만? 뭔 노트만? 만사용해만만들었어만 이렇게 한뭔 노트만? 뭔 노트만? 뭔노트 맛있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네. 생각나면. 이게 뭐예요? 전통주입니다. 전통주요? 아. 삼양춘이라고 해서 삼양주거든요. 쌀하고 전복하고 물만 들니다 아. 자, 가자. 주시고 재 맛보시고요. 자는 가자. 뭐예요 뭐가 좋아, 아뭐아 이게 뭐예요? 가리화장품 요 유튜버예요 네도아시나 아니요 저는 화장품 하는 유튜버는 아니고요 요네이가 구성품으로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희앤고피고입니다 일어나고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네. 올리너 올리너 노션. 올리너 노션 고객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는 스피커. 무선 충전내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그러면 무선 충전 노션을 아 무선 충전이네요. 이건 뭐예요? 아 공기질 공기질 측정기입니다. 공기질 측정기요. 아 공기질 측정하는 거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거치대요. 거치대요? 예. 핸드폰은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가 방향 전환이 가능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이동도 중에 양손을 사용하거나 고개를 치게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걸면 떨어뜨릴 염려 없이 방향 전환이 가능하면서 엄지 하나 통신할 때 무게를 측정 필요 없이 내눈높이에 사용하기.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예스 중소기업 대박람회에 와있고요. 여기서 지금 캐릭터 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스. 친구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점 그려줄까 점? <웃음> 점 아니? <아니에요>? 좋옳지 <웃음> 네. 친구 아주 똑같다 네. 하나 둘 셋. 웃는 게 좋은 가 그냥 그냥, 그냥 보면 돼요. <웃음> 아, 너무 잘 보네. 이게. 팀과 선생님 이만 잘 보겠어요? 우리 아버님 짧아보신가요? 짧아보신 아, 완전 빨리 짧아 평일에는 너무 바쁘니까 네. 주말에나 이렇게 좀 얼굴 좀 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주말에는 많이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 아. 아. 친구 아빠 좋죠? <웃음> <왜> 대답이 없어. <웃음> 왜 대답을 안 하니? <웃음> 아빠 좋아 안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 되게 너무 시간이, 시간이 시, 시즈분이 아, 네.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래. 너무 시간.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오늘도 <웃음> 고맙겠다. 어, <웃음> 오늘 뭐 선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물? 선물 뭐 이게 선물이지 뭐 있어. <웃음> <웃음> 친구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 어, 그리는 진짜요? 거 좋아해. 오, 응. 어? 너 달빛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볼래? <웃음> 그럴까 <웃음> 어? <웃음> 진짜? 너 생각 있어? 하진, 사진, 하진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한한 살만 더 있다가 한번 배우러 가자. 달빛 선생님한테. 지금은. 수준을 보니까 제대로 이선 표현을 못해 지금, 지금. 아니, 뭐, 근데 상관없습니다. 어. 성인분들이 더 못하는 경우가 많기 <웃음> <웃음> 때문에. 네. 아버님은 자신 있으신가요? 되가 <웃음> <웃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신기해 하는 거야. 아. 되게 잘 그렸지. 되게 잘 그렸지. 오빠가 그린 거 멋딨지 3초. 딱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 아, 그래요? 우리 진 사진, 사진도 잘 찍을 수 있어요? 와! 드레임 그래, 이다 됐어. 손 이렇게 있와 사진이? 아유, 좋아하네. 아유, 좋아하네, 아주. 아 좋아하네. 그래. 봐요 여기 봐봐요 하나 아니야, 저기 여기 삼촌 이마 한쪽이요 오케이 한마더 아, 웃어봐 자요 웃어봐 아그지그지 아이고 아, 예쁘다 그리고 사라사는 쁘다 어. 저기달빛치료우리다 여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쿠폰에서 나왔습니다 예예 예. 어,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네네 돼요 네 네. 이번 어, 얼굴 초상권이라서 이쪽도 이번 이번 얼굴까지 찍을 얼굴까지 주세요. 괜찮나요? 네, 들어가서 <웃음>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어때요?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 너무 이쁜데요? 다음에 또오 어, 저도 한번 여기 와야 돼. 저 이따가 올게요. <웃음> Well